저처럼 얘기하면 5천만 가능한가요? 아니 근데 이거 혹시 저한테 온거 맞아요? 이거 혹시 잘못, 잘못 보내신 건 아닌가? 잘못 보내신 거 아니야? 그럼 잘못 지셨군요? 그쵸? <웃음> 잘못 지셨죠? <웃음> 아 5천원이에요.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요. <웃음> 제 5천 원도 걸기 가능. 아유, 잠깐 가능 가능 가능. 아우안 <웃음> 되긴 뭐가 안 돼. <웃음> 어, 제욱이안 되긴 뭐가 안 돼. 음, 밤에 잘 때, 밤에 잘때안 되게 끼고 자니? 그런 거야? 그런가? 그런 건가? 꼴꼴꼴꼴 꼴. 아니 왜 다들 안 웃나? 응? 아니, 거참참. 요새는 응? 어? 요새는 아주 그냥 요새들은 그냥 응. 어? 어른이 말을 해도 아주 무시를 해 무시를. 응? 어? 요새는. 에휴. 에휴, 정말. 에휴, 나이 먹으면 죽어야지 아주. 에휴, 에휴, 정말. <웃음> 게임 전엔 굳이 안 해도 돼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게임 전후가 어딨어? 응? 이것들이 말이야. 이거 웃는 가 봐, 웃는 가 봐, 응? 얘, 내가 알기로는 이놈 자식 어제 태어난 걸로 하는데 말이야, 응? 어른 앞에서, 응? 이렇게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웃는 게 어딨어? 응? 휴 하여튼 요즘 것들은 말이야, 응? 요즘 것들은, 요즘 것들은, 응? 어른 앞에서 조신하게 웃어야지, 응? 저게 뭐야, 저게, 응? 어른 앞에서 말이야. 응? 음? 하긴 우리 사는 근데 여자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응. 음. 요즘 것들은 말이야? 봐봐 응? 어? 내가 이놈이놈이놈이놈이 경망스러운 놈 말이야 응? 어? 아니 어디 어디 안데 손가락질을 해? 내가 말이야 응? 어? 미션을 말이야 언제부터 기다렸냐면 말이야 응? 어? 응? 누구들 태어나기 전부터 기다렸어 태어나기 전부터 응? 어? 근데 이제 와서 미션을 주면 어떡해 응? 어? 응? 정말?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 가십시오. 어유, 요요이이요요요요요 말이야, 어? 나한테 막 아이, 이 나한테 막요다가 이거 이격하는거봐 노인 공격을 몰라 이이이 새끼는 왜또 죽었어? 노인 공격을 몰라? 노인 공격을. 이 응? 어째 이렇이 애들이 사가지가 없는지 아주 그요 아니, 요즘 애들은 요 이렇게 공요을 못해? 요즘이들은 말이야, 아주 이냥 애들이 뭘로 터져가지고, 응? 아주? 어? 에휴 요즘 것들은 말이야 어? 내가 오버워치 원년멤버일 때는 말이야 어? 우리 곁태 같은 그런거는 어? 상상도 못해서 상상도 어? 어 나이스? 아유 정말 요즘 것들이랑 같이 게임하기 힘들다 힘들어 아주 그냥 어디 어른이 가실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응? 어? 뭐하는거야 정말? 응? 이해가 안돼 이해가? 제대로 놀아보자 이것들아 아이고야 이놈새끼야 아이고 이놈새끼들이 야이 노인 공격을 하고 노인 공격을 하지 말고 이놈들아 응아 죽인 들이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어느 애들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니? 응 음, 집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새끼들이 게싸가지가 없어... 으응. 아들아, 아들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들아... 왜... 우린 아프시다, 우린 아프셔... 어? 야, 이건 불법이야, 이놈아... 우 음, 이놈아, 불법이다, 이것은... 비켜 이놈아... 어디서 못생긴 낯짝을들이 되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웃음> 옳지, 옳지, 옳지, 그렇지. 아유, 이 어르신이, 응? 이렇게 꼭 해줘야 되냐, 이놈아? 응?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응? 해줘야디야? 해줘야되냐 말이오, 응? 아이고, 소름 끼어, 소름 끼 미친놈. 잠깐만! 아이씨. 아이고, 이것들아, 이거를 못 먹냐! 응? 야, 이것들아, 응? 낮 때는 말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면 은못 먹는 것이 없었어. 못 먹는 것이. 응? 참, 참, 참, 참, 참, 참. 응? 우리 팀 배보분은 라자가 낫지 않냐? 뭐? 낮 때는 말이야 라인 딱 들면은 응? 군말 없이 자리 에탄 나오고 그랬는데. 응? 에휴 정말. 럭키가 뭐냐, 로 보이지 놈아. 응? 글자도 못읽냐? 요새 애들은 문맹률도 높은가? 하튼 어떻게 된게 요즘 애들이 훨씬 더 많이 배웠는데 저걸 못읽는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냐고 이게 응? 잡어 이놈들아! 모여! 이놈들아 이놈들아! 응? 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응? 휴 요즘 것들은 말이야 아주 그냥 <목일> 늙은 이를 이렇게 부려먹고 아, 응. 응.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지져라이쥐 새끼놈아 에?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응? 집안에 쥐새끼 굴러다니는 거 꼴라 주 볼수가 없었어 쥐새끼를 응? 공에 태워가지고서는? 응? 여기로 들어와 들어와 이새끼들아 들어와! 들어오라고! 아 이거 내리지 말지 아이고 이놈들아 힘들어 죽겠다 이놈들아 거기 서아 거기 있어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어, 나이스 땡큐 땡큐 고맙다 이놈아 루이사양반이 아주 눈이 좋구만 눈이 좋아 어? 누굴 살려야 되는지 딱알잖아 응? 어? 나 때는 말이야. 어? 저런 애들밖에 없었어. 우리 의사 선생이 아주 잘하는구만. 아주 응? 이놈들이 아주 응? 늙은이를 고생을 시켜도 이분 수지 어? 아이구야. 이놈들아, 이 미친놈들아, 제대로 놀아보자. 이놈들아, 아주 그냥 제대로 놀아보자. 이놈들아, 안디어안디어 비벼야. 디어안디어 비벼야디요 비켜 이놈아 아이놈새끼야 어디 노인 공격을 하느냐 이놈아 아이고 나죽어 저놈이 나 죽어. 저 놈이 다 죽인다 저놈이 나 죽여 안디야 안디야 안디야 안디야 안디야 이놈아 비켜 이놈아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요중 버튼은 노인 공격이라고는 참 볼 수가 없어, 찾아, 볼 수가, 응? 노인 공경이 아니라, 노인 공격을 하고 있어, 노인 공격을, 응?